뭐야, 어쨌든 될거 얘는. 그렇지, 아니, 화학, 왜? 화학, 화학 반응이거나 물리 반응인 거다 그냥. 그렇지, 이거 너무 잘했어. 이거, 이거 맞춰갖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또가던온 거. 아주 잘했어. 이거 우리 어제 한 거, 어제 한 거. 저번에 했던 거. 어제, 아, 네. 철을 산화시켜. 아, 니 문제 있는 거생각할게요 응? 철과 산소가 7대2. 철. 철, 그리고...